할머니 저탄고지라고 알아요? 응? 저탄고지라고 알아요? 응. 음 <웃음> 아, 고기만 먹고 밥은 안 먹어. 네. <웃음> 뭐 네. 삼겹살. 응? 삼겹살. 삼겹살. 예. <웃음> 한계살이 제일 맛있다 음, 칼리 그래 밥네개 먹으라 밥쁘지 말고 그냥 작은 애하 먹고 그녀만 다 먹는다. 가 이거 먹어도 <밥> 나저밥안 먹어요 <웃음> <웃음> 못 먹으려마 고기 먹지? 밥은 안 먹고 <웃음> 어, <웃음> <웃음> 오미친로 바닥은 먹어야 되지 밥 괜찮아요. 응? 음? 밥안 먹어도 돼요. 안 먹어도 돼요? 네. 이거만 먹어? 네. 야, 밥안 먹는단다. 음. 그집 엄마도 밥안 먹어요. 음. <웃음> 아, 고기만 먹고 밥은 안 먹어? 네. <웃음> 그래도 되나? 그래도 돼요. 이분왜없구나 음. <웃음> 우리는 밥을, 밥 먹어도 더 먹어야 되는데. <웃음> 밥을 덜 먹고 이거 많이 먹었어요, 이거. 음 이거 많이 먹어. 음~~ 그냥 밥안 먹어도 되고? 안 음. <웃음> 걸려. 네. 그거는 뭐고? 카메라? 카메잖아 <웃음> 아, 이거고이 하고. 아, 이쁘게 하고. 아, 뭐, 하 아, 뭐, 이쁘게 고 뭐, 이쁘게 요 이쁘게 고이다할머고저탄고지라고 아, 아, 요 저탄고지라고 알아요? 어? <웃음> <웃음> <너네> 알아? <웃음> 하루잖아저탄소음물로고전 <웃음> 네. 응. 응. 고지가 아, <웃음> 저탄고지가 뭐? 무 <음식? 웃음> <웃음> 저탄고지 응? 밥을 안 먹고 고기만 먹는 네. 거예요 밥안 먹고? 네, 네, 네. <웃음> 그래도 되나? 그래도 돼요. 음, 그리 살이 안된다 <웃음> 그리 살이 안된다살 빼려고. 살 빼려고? 음. 음. <웃음> 살 많이 줘야 되니까. 음? <웃음> 아프, 음? 많이 먹고. 몸이 아프고 막. 진 많이 먹 이렇게 막 많이 먹으면 음. 아파갖고. 양념하 네. 뭐? 음. 음. 뭐 되게 불는조 소금, 뭐 하는데. 야는거 <웃음> 왜 보이냐? 고기아는인아 고인아, 웃고 있어요 그아 고인아, 고기아먹인아 고인아, 고인아, 고인아, 고아 고인아, 고 고인아, 고여도 고인아, 고인아, 고인아, 고인아, 고인아, 고 고인아, 고인 고인아, 고인아, 고인아, 고인아, 고인아, 아아 고기 많이 먹어요, 고기. 음, 음, 음. 밥만 먹어. <웃음> 아, 아, 밥 먹어. 아, 됐기맛이어 아, 흘릴라, 계속 도리려흘리지데밥 먹어. 알라, 알라, 시설은 알라 된다, 카니맹그려 그래 참말로. 아, 흘릴라, 걔도 밥먹어야 Oh, a h oh, oh,